나개 존잘 남이야, 씨바! 내못아 아, 못삐 똥꼬 에서삐 저기에 혼자 오셨나요? 네. <웃음> 아, 저안 늦었죠? 네? 이 새끼 왔어요. 으, 커플. 파 우리 좀 왕창 뭘 들고 오려고 했는데, 어, 왜? 짐을 좀 줄여야 다 보니까 아. 당신을 위한 기프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기대하지 마세요. 아, 뭘 자꾸 이렇게 기프트를 사오신니까 아, 사온 거 아니에요.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못 맞추면 죽여. 어? 못 맞춘 뺨이야. 어? 눈 감고 맞춰야 되 그러면? 어. 당신 웜톤이시잖아요. 어? 세럼아. 당신 웜톤이잖아요. 어? 어? 이거 약간 투쿨 포스트 맞아요. 오메갓. 뭐예요? 선물받았어. 헤디. <웃음> 당신 웜톤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야너 있지 근데 헤디. 헤디. 없어? 오, 세월이야. 마스크 먹이야. 에이. 에 맛있게 네. 먹을게요. 에이. 에이. 다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니, 뭐지? 어, 미안해요. 에우, 피스. 피스. 고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피 에어, <웃음> <읍수인데에어>. <웃음> 약간 캠코더 재질로 스 피스. 피스. 피스. 피스. 스 피스. 피스. 피 머리도 점점 젖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가 되게 스키죠? 어 감자가 오르는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더럽게 먹어야겠어? 응. 또혔어 씹어서 계속 쳤어 <웃음> 좋네요 음. 두꺼운 부분 한번 굽먹어보겠어요? 내꺼 음, 어. 근데 러시아, 나 얼굴 되게..뭐야 되지? 그 러시아나 북한에 있으면 추워가지고 말기야되는 거 말기중했잖아 응. 아, 그런 느낌도 있 어, 네, 네. 레전드 고기 야 괜찮다 완전 괜찮지? 고기 잔뜩 들어가있네? 아 사진 아, 안찍었다 찍어 지금 지금이라 찍어 야, 참기치 먹어 나 응. 근데 쌈이랑잘 안먹어 아 맞다 니 안먹지 너무지게 어쩔... 됐어요? о т л 좋은 줄 알았어 물고기 먼저치자 성댕의 여중 s o 키키, 근데 다그렇더라 네? 내측도 다 아, 그래? 응. 오빠 무슨 시향이야? 아직 시향 아니야? 어린 게 그렇지 뭐뭘랄겠니 세월의 맛을 하기 서른이 뭐야? 아, 4년 남았어요 거기서 <웃음> 잘 마요 <말해>, 이제 <웃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예. 아, 그럼... 불만이에요? 아, 네. 아니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찝 없이 내가 통계를 안 먹어서 좋아해. 이아요 음음음음 예. 와 너무 잘생겼다 왜요? <웃음> 아 영상 담겨서는 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가득 잡았구만 아 진짜? 저 <웃음> <그걸> 몰랐어 잘못 <웃음> 아이, 청신호, 청신 자리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음 슈퍼 럭키! <웃음> <웃음> <웃음> 음 저제 고양이가 실수요. <웃음> 뭐 왔다신래요? 아리송이 아리송이 아리송이 아리송이 해 우린 정 아리송이 해 인트로 <웃음> <웃음> 와 진짜 미쳤다 <웃음> <웃음> 부어주세요 <웃음> 음. 미전적 테스트, 전 휴지, 저, 슈퍼 그먹 뭐, 장난하고 먹어. 뭐, 그러니까, 뭐가 있네. 맛지 않나? 너무, 너무, 니까 뭐가 떨려? 향수 만드는 건데. 나만의 향수 만들 만드... 떨릴 일참 많다 그래. 똥 관질 아파, 지금. <웃음> <웃음> 진짜 아파, 애려. 뽀뽀. 진짜 좀들딱 걷나 봐. 아, 씨발. <웃음> 알게 된 경로 유 안 친구 때문에. 시원. 아 시원 우디 시트러스 머스크 비수는 음. 달달. 아 진짜 좋아요. 어, 포근. 어 잔디 왜 좋아 풀 냄새 너무 좋아. 자연. <웃음> 전 이렇게 했어요. 시원한데 포근한 느낌. 비수지. 어, 만약에 향이 너무 안 맡아지면 체크해놓고 다른 거 먼저 맡고 나중에 맡으시면 돼요 이거 응, 좋아 괜찮은데? 응 이거만 보게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웃음> 난 좋아해 너무 좋은데? 나도 나잘 모르겠지 르겠어 <웃음> <재밌어. 웃음> 어? 많이 맡아봤는데? 이빤? 이제 19분 지났으니까 아. 오늘 만들고 싶은 게 옛날에 여기서 바닷바람 부는 동네를 사 갔었는데 음,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진짜 한품 쓰고 여기 없어져가지고 못썼거든요 진짜 그래서 원망했어요 진짜 <웃음> 원망했어요 친구랑 그 정도, 그게 진짜. 너무 좋았거든 요 그게 없어졌어. 아쉽지. 음, 그래서 그 향을 조금 네. 비슷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느낌이 시원한데 푸근했을까요? 네, 저는 그니까 네 그랬어요. <웃음> <웃음> 들고 <들고나요>. 다녀. <웃음> 네, 좀 하자 그냥. 야 이번에 손개 떨려. <웃음> Yeah. One, two, three, four. 1, 1 2 3 4 5, 6, 7, 8, 9, 10. 1, 어네이삼사오육칠1구 1, 일이 4, 5, 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칠팔구십일이오육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잘 맞으시면 또 재주문하시면 은 제가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또 사가시는 분이 있어요. 진우 짭짭 짭짭! 개조공 사랑해. 갖다 보세요. <웃음> 음전 일과 먹어주시면 됩니다. 최소 일주일 숙성 사용합니다. 역대... 우와! 훗은해! 네. 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요 거기 앞에 시안카드에 뿌려서 네. 시향하시면 돼요 이거 데일리 박캉스제자복 응.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다 왔습니다 1 5 0일호 노라리 요, 거 혹시 여기다 내나라초0 0 끼로 맞지응 기다려, 기다려. 이게 되는 거 맞아. 야 왜? 키 같은 거안 줬잖아. 야, 아, 뭐야? 아! 미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예뻐요 어어어아어어어어아아어어 야리부르만대다는만는아 yeah. oh, oh, oh. oh. ah, ah. Let's do it, did it, did it ah, ah. Ah, ah. Let's go, we do, do it, do it 나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봐, 나처럼 예쁜 거 아니잖아? <웃음> <웃음> <웃음> 너 보여 드렸까 저희가 오늘 무을수있 보여 드렸다라라라라 동일이 이래 뿡뚱뚱이하아그 머리 허리끈 내야지 아 근데 너무 작은 거 이게 프리사이즈는 아닌 거 같은데 I'm a puppy girl we nobody wear I'm a p l a s t 무서 뭐, <웃음> 나 삐걱 삼성이에 존잘 남이야씨하루만네배에 침대가 되고 싶어. 하루만에침대 되고 싶다하루만에하루만침대고싶만가이 비밀 어. 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지입니다 시비나 천만원생각어 지금. 어 나한테 반했어. 이우고 싶어 아주 작은 일기 속에. 오늘 수정 메이크업은 요 피로 할 거야. 아. <웃음> 아피 아, 마지막에 뻑 존나 귀엽기네 오늘 영앤리치박두기씨가 잡은 숙소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웃음> 표정이 개꿀받아 진짜 와 씨바 개시 카메라 켜고 하는거야 지응 여기 다 잘라야 된 몰라 아니? 그건 아니야? 제 100% 일상 기대야 기대 만발만발 만발, 쇼! 와 하이팬 아좀 무서워 나 밤에 보면 무서울 것같아아아 <웃음> 해줄까? <웃음> 네. <웃음> <에이> <웃음> 야, 여러분, 이박두기 쉐끼가 갑자기 저술 취해... 아니 술안취술했거든술잖술 취했잖아... 술취했잖술취했잖취했어요 아, 술 취했잖아... 아, 술취했잖술취했잖술 그래, 취했잖아... 아, 술취했잖술 취했잖아... 아, 술취했잖술 취했잖아... 아, 술 취했잖아... 아, 술취했잖술술술 별거 아니야. 별거야. 묵직한데? 그데 갑자기 선물 준비해? 이게 뭐야? 아. 몸수림당? 예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전에 그거. 그랬어,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멍입님다 언제 준비했어? 아으... 패스 세븐이아 아니, 당신 지금 왜...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무서워 뭐가 무서워?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지 진흥냉이식걸로. <웃음> 나 지금 당신이 더 무서워서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나한테 뭐라 뭐라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주세요. 아 제가 그럼 컵으로 사올게. 그 배신에 그 파우치 를려는거안 되고 추출해야 돼. 왠지 알아? 파우치 를려는 커피는 맛이 없거든. 아이고씨발 편의점 파우치 밖에 없는데 추출하는 거 어떻게 사와. 그게 맛있다고. 아처먹어 그냥. 야 나는 블루 오빠 아까 자면서 방금 존나 낀거 알아? <웃음> 아나 진짜 친구랑 진지한 얘기하는데 존나 웃을 뻔했잖아 진짜 야, 잠이나 아가면서 씨발 물이나 출내는 침대는... 방금 뭐야? 똥꼬 에서 비트박스가 나온다 비트박스야 씨 어머 지랄 났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어떻게 규리랑 좀아사야 예쁘게 만하고 있을 없는 애들과는 달라 달라 달라 내 네, 이거 다음 받으서 보여줄게 나중에 <웃음> 오빠 큰일 났다 이제 내 친구한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고. <웃음> 아 진짜 어쩔건데 무심입니다 헤이 굿나잇 옹앤스 꼬장 부려도 귀여운 당신 오늘 제가 지켜줄거랍니다 음. 무슨 <목소리> <목소리> 음, 에디션으로 한번 문제를 하면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옹앤씨 <목소리> 네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 u 으으 인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뭐으어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저는 낙쳐저 <웃음> 2번 할 거예요. 그럼 저는 1호선 타고 왔으니까 1번 하겠어. 이대라니까. <웃음> 진짜로 2번. 후회 안 하십니까? 네, 저 2번이에요. 저는 1번이에요 오케이. Okay. <웃음> 진짜 후회 안 하시죠? 아분위 <웃음> <웃음> 진짜 후회 안 해? <웃음> 나 비야했잖아. 남짜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해야 1번이야.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게 당나라 당당당. 뭐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뭘까? 2번 선물 뭐죠? 2번이요? 예스! Yeah. 오 oh, 디퓨저! 오 oh 마이갓! 디퓨저! 이거 oh 너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정말 딱딱! Right. 프레젠토! 쌍딱용 oh, 두께끗하게 아, 닦으시라면서 합니다 원래 쌍스러운 거다 한다고 너무 예뻐요 쌀만주면다예쁘다야미 이따 다키 이 먹어도 되지, Let's go, let's go. 자 여기다. o w o o o o w o o w o o o o 예쁘다